안녕하세요, 하스펀입니다. 재밌는 하스펀을 위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. 주미디어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저희가 크리에이터 분들의 동의를 얻어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보겠습니다.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. 방금 본 행복사 하신 것 같은데 누가 생사 확인 좀 해봐요. 매하고 결정 발라서 희락했다는 의미긴 한거 같은데. 아, 그러네요. 예. 이거는 영불이영불 영물 버리냐 안버리냐밖에 없어요. 갑니다, 말리. <웃음> 네, 빨리 가요. 말리 가요. 가요. 말리 갑니다. 가요. 자, 영코 먼저 쓰네요. 영코 먼저, 먼저 쓰나요뭘 버립니까? 버려. 어? 어, <웃음> 6분의 1로 게임 끝났죠 속사는 2 데미지 카드거든요 하아 0불이 0불을 버리네요 레전드 아 6분의 1 잡습니다 랜덤 4강 진출 야, 6분의 1이 설레비가 해야 네요 오마이클라 어, 어머나 어머나 왠지 모르게 미안한데 어머나 미안해 어머나 미안해요 이게 바로 세데크입니다 얘가 제꺼 죽이면 은 얘가 제꺼 죽여야되죠 얘가 주문돌려서 제꺼 죽이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혓바닥 던져도던져둬야 돼. 이거 어쩔수없어요 그리고 니리기스 영능 와가 어디서 오냐 다리가 무슨... 여기서 미끄러지면 끝난다 생각하고 달리라고요? 잠깐만 계산해 계산해 계산해. 자, 사, 육, 구.